그렇구나. 이렇게 네, 이렇게 올주고다 여기에 비행자분들 제대리 이렇게 차인데. 이기나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또. 이거도 끝났다. 오 이거 게가 사는 거 같네. 근데 이이렇게하면요 네. 이런그고려건 대표적인 예에음